오늘은 지상 둘레길 이코스 운봉 1놀 구간으로 왔습니다. 운봉으로 가는 버스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로로 마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택시를 이용하여 운봉 2구간 시작점으로 이동을 해서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남은 서철이 당산인데요. 당산은 마을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랍니다. 이곳 서천이 당산에는 한 쌍의 돌 장승이 있는데요. 예형상 구분은 불분명하지만 북쪽의 것은 남자, 남쪽의 것은 여자라고 합니다. 아까 귤을 막는다는 뜻으로 두 장승에는 각각 방어 대장군과 진서 대장군이라 새겨져 있습니다. 서림 공원에서요월림교를건너지 않고 저희들은 오른쪽 뚝방길을 따라서 갑니다. 지산 둘레길 1코스는요 전라북도 남원시 은봉읍 동천리와 남원시 인원면 이월리일이 있는 10km의 지산 둘레길입니다. 남쪽으로는 정령치, 고리버, 다래봉을 있는 지리산 서북 능선을 바라보고 북쪽으로는 수정봉여원제 고남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조망하며 걷는 길입니다. 이 구간은 옛 통영별로 길과 남천변의 제방길 연결되어 폭이 넓고 아주 평양 길이라고 합니다. 운봉 일대의 역사문화 유산을 즐기며 걷기에 아주 좋은 길입니다. 신기교에서요. 다시 우측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남천을 끼고 걷고 있는데요. 제산 둘레길 유관 코스는요. 오른쪽으로 큰고리봉에서 세걸산 바래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지금 장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화장실을요.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을 풀들이 다 차지해버렸네요. 사방교를 건너서 또 진행을 해야 되네요. 이곳 길은 비가 오면 약간은 좀 물이 져 있어가지고 주박주박합니다. 또 이런 재미가 있죠. 할거 깨끗한 청정의 남천물이 흐르고요. 또 벚나무가 아주 줄지어 있습니다. 해마다 사월이 오면 벚꽃이 흔하게 둘레길을 아주 밝혀 주겠죠. 고원의 풍류가 살아 있는 소리의 성지 동편재 마을에 왔습니다. 길 따라 서리 따라 동편재 아, 누가 마스크를 다 씌워 드렸네. 어쩔 수 없죠. 다 마스크 써야죠. 다리를 건너서요 왼쪽으로 진행을 해서 남원 황산 대첩 비지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무궁화가 활짝 폈습니다. 이곳은 고려말 이성계가 애구와 싸워 대승을 거둔 전적지입니다. 금강의기에서 테러가 막힌 애구는 이곳에 주둔하면서 바다로 달려나가려고 했답니다. 고려군의 최고 지휘관 이성계는 작장 아지말도와 전투를 벌였다고 하네요. 이성계가 먼저 활을 쏴 아지말도의 투을 떨어뜨리고 뒤이어 이두란이 손하사리 그의 머리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에 힘얻어 고려군은 지절 일코 오왕장하는 애국을 섬멸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문을 지나서요 동편재 마을로 이제 또 갑니다. 이것도요 동편재 태짜리 비전 마을 방문을. 엄청나게 환영합니다. 홍록 선생님은 판소리의 증시주라 불리며 과 칭호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나팡 <목소리> 재앙 비전 마을 위에는요 고려 유왕 6년 태조 이성계의 황산 대첩비를 기념하기 위해 조선조 선조 10년 우봉현감 박강옥이 세운 대첩비는 일제시대 일본은 비를 파괴하였고 현전의 비가온과 비석은 8.15 강복 후 1959년 10월 27일 다시 재건한 것이라고 니다 인월 전통시장 5km입니다. 이제 절반 왔습니다. 구나와동 벌써 승강장도 지나갑니다. 코스모스가 벌써 화짝 피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상큼 다가온 것 같네요. 다리를 건너오니까요. 리조트 하나가 보이는데 영업은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리길은요 리조트 뒤편으로 계속 좀 이어집니다 아우 그 동안 평지만그었는데 약간의 오르막길이 좀나온는데 거대한 어깨어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약간 왔으니까 어에 한번 더 올라가 보고 가야되겠죠? 이둘리길은요 정말 고요하고 한적합니다 이제 서서히 만만하게 고도를 좀 높여가고 있네요 벌써 이제 밤이 막 벌어집니다 저대들 이러고 놉니다 홍부과자연휴양림은 지리산 태극종주구간 시작점으로 주봉인 덕두봉 자랑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타고 있네요 박박터지겠네 아이고 한국 거자유 님. 아, 카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겠네요. 자유항립에서 내려서 바로 우측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인 쉼터도 나왔습니다. 숲속 길을 또 접어 들어서 저이놀로 내려갑니다. 바로는 사과농장에서요 바로 좌측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사과농원인데요 사과가 아주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에, 택배가 가능하답니다 이전화번호로전화하시면요 好啊 지리산 2코스, 네, 운봉이사 이놀를 걸었는데요. 영월정합, 양천물에 영월대 앞 청량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이 길을 마무리합니다.